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인기 많은 남자라면요 어떤 여자라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기남의 마음을 얻고 싶고요 그 사람을 나에게 정착시키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쩌면 너무 단순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요. 인기남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볼때참 괜찮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 매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 기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 인기남에게 걸맞는 얼굴이 아주 예쁘거나 스펙이 상당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충족되어야 그 사람이 나 선택한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니까 더 예뻐지려고 하고 스펙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인기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인기남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은요 이미 나 정도로 예쁘고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예뻐지고 스펙이 높아지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꾸 시간과 노력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인기 남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도 제법 잘났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의 기준도 분명히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태 나를 좋아해줬던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기준이 높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높아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예뻐지고 조금 더 스펙을 많이 쌓는 것에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기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그 각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나를 좋아해줬던 어떤 남자들은요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남자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폭이 있을 거고요 또 자기 자신도 나란 삶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어가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전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예뻐지고 요 내가 조금 더 스펙을 쌓게 되면 그 남자는 요 만족도가 분명히 커지겠죠. 그렇게 내 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요. 근데 이런 공식을 내가 인기남에게도 적용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내가 정착시키려고 하는 인기남은 요 이미 많이 다를 거예요. 어쩌면 나를 맞춰주는 남자가 아니고요. 내가 맞춰줘야 되는 남자일 수도 있죠. 이런 남자를 정착시키려면 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뼈아프지만 전제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도 꽤 예뻐야 될 거고요 스펙도 나름 괜찮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이 인기남 주변에는 적어도 나 정도의 여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아마 본인들도 알고 계시니까 저 남자에게 다가섰다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인기남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여자들은 내가 생각해도 이미 평균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나 역시 그 평균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무기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건 이미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경쟁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무기 한 방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인기남의 마음도 한번 비추어 볼게요. 나도 제법 예쁜 여자고요. 스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제법 콧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갑의 마인드를 내가 장착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단 내가 어떤 남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외모나 스펙이 제법 괜찮다면 일단 만나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요. 난 결정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주변의 남자들도 외모나 스펙은 제법 괜찮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외모나 스펙이 두루 괜찮아요 그런데 요 어떤 남자 한 명에게서는 요 다른 남자들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느낌들을 받고 있어요 그 남자가 나한텐 특별한 감정을 자꾸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특별한 감정을 주고 있는 그 남자 한 명과 요 나머지 9명이 구분이 돼요 얼굴과 스펙이 두루 괜찮은 9명과 특별함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명 그러면 얼굴과 스펙이 괜찮은 9명 중에 나는 결국 얼굴과 스펙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중에 1등만 우선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감정을 주는 이 유일한 존재는요. 그 1등과 대립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도 요 얼굴과 스펙이 괜찮냐 아니면 이 특별한 감정이 중요하냐가 구분점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내 마음도 돌아보면 양자택일이네요. 두루 조건이 좋은 남자들 중에 1등을 하는 남자와 특별한 감정을 전해주고 있는 남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내 고민이 되겠죠 이 특별한 감정을 전해주는 그 남자는요 그냥 그 특별한 감정 하나를 나에게 전해주면서 경쟁자 8명은 일단 제쳐두게 됐어요 왜냐면 여자인 내가 외모나 스펙이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요 4등이나 5등, 6등을 선택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인기남에게 적용해 볼까요? 인기남도 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 괜찮은 여자분들은 요또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예뻤고요. 자기도 스펙이 좋았고요.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서 콧대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마인드를 조금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한 여자만요. 갑의 마인드가 없고요. 콧대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인기남도 요 스펙이나 외모가 괜찮은 9명의 여자 중에 1등을 선택할 거예요 외모와 스펙을 본다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전해주고 있는 이 특별한 매력이 인기남에겐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거든요 근데 나도 요그 여자만큼 예쁘지는 않더라도 요 제법 예뻐요 제법 스펙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그 여자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인기남이 연애를 했을 때 인기남 주변에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예쁘고 스펙 괜찮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얼굴이 예쁘고 스펙이 괜찮으니까 자기에게 요구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예쁘다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요그 사람에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얼굴이 괜찮고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 중에 나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만나니까 깜짝 놀라네요 그런데 이 인기남은요 이미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은 두루 만나봤어요 오히려 그런 만남이 염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스펙 좋고 콧대 높은 여자에 대해선 미련이 없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는 풋풋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자꾸 솟구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게참 즐거운 일이기는 한데요 매일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다 보면 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격식도 차려야 되고 출연이 입고 가기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집밥이 참 그리워질 수도 있죠 예전에는 요 고급 레스토랑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집밥이 그리워진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옆에 어떤 여자가 있을 때내 마음이 편안한지 행복한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죠 내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깨달음의 여자는요 여자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나라는 남자의 욕구를 위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노력을 해주는 여자일 거예요 내가 인기남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고 가식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냥 내 마음의 문제죠. 그게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면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줬을 때그 사람이 나한테 정착을 하게 될 수는 있겠죠. 나도 예전에 남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를 만나던 남자들이 요나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를 사귀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떠나갔던 사람도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맞춰주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다 라고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요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지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또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그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했던 거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후회는 없는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인기남이요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사람,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맞다면요 그 사람도 요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 중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질투 없는 마음으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여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나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탐나요 그러면서도 또 하루하루를 편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여행이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기 마음에 만족을 느끼는 거라면요 정착이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서 가장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에 눌러 앉는 거겠죠 7성급의 호텔이요 화려하고 탐나기는 해요 하지만 7성급 호텔 정도의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어떤 곳에선 특별하게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떤 곳에 정착하고 싶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7성급 호텔의 화려함을 과시할지 마음의 고향처럼 따뜻함을, 편안함을 제시할지는 내 선택이에요 만약 나라면요 정말 7성급 호텔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고향에서 정착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굳이 인기남을 만나서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나는 인기남을 만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정착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를 나에게 정착시키고 싶다면요 그 남자의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어떤 여자에게 끌릴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바라보면요 이건 비단 인기남에게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정착의 룰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